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하드 디스크를 날려 먹었죠. 예. 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것인가 고민 막 하다가 그래도 로컬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로컬 그 드라이브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언박싱 심플 언박싱 같이 해보시죠. 예. 네. 자 22테라. 아 22테라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들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많이 쓰냐면. 그 예전에 3D 쪽 했을 때, 어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뭐, PSD 파일라든지 JPEG, 그3 d s 라든지 맥스 파일, 마야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막뭐 이미지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거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백업, 예. 그리고 제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22 테라로 구매를 했고, 이게 사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뭐, 3.2 USB? 음, 그 규격을 활용하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이걸 구매하기 전에 웬디 거를 하나 구매했었어요 18테라짜리를 근데 딱 꽂으니까 USB 일단 기본적으로 USB 3.0을 지원도 안하고 소리도 엄청 심하고 그리고 제가 웬디 제 웨스턴 디지털에 대해서 예전에는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요 글리들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음, 과감하게 아마존의 장점이 그거죠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리턴하고 리턴한 다음에 새로 샀습니다 제가 이걸 사면서 어, 지금도 계속 마음속에 있는, 있는 거는 뭐냐면 백업을 다 해놨어 근데 어느 순간 날라가 그때는 최소한 6개에서 1년 정도는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오 맘에 듭니다 드디어 usb 어, 그 3.0 케이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파워 케이블 제가 사실 예전에 그 메인으로 쓰는 백업하드가 이거거든요 메인으로 쓰는 백업하드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USB만 꽂으면 돼요 네, 3.1 그러면은 파워가 따로 필요 없는데 지금 새로 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속도가 좀 느렸는데 얘는 속도가 7200rpm인가 400rpm인가 그런 하드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좀 여덟, 보죠 뭐. 아 네. 이거 혼자 찍으면서 하는 게 힘드네. 자, 자, 겠습니다 디자인은 뭐기안합니다 <웃음> 하드 디스크는 그 분당 계속 돌고 있는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잘 놔둬야지. 그래서 책상 위에 안올려놓고 바닥에 올려놓고 꼭 선으로만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고. 봉지도 한번 빼볼까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뭐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디자인을 <웃음> 튼튼하게 하면 되지 특징이 뭐냐면 양쪽에 이렇게 어,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기 편한 것 같아 요 이렇게 내려놓고 어, 벌써 충격을 줬네 이렇게 들기가 편한 것 같아 요 이런 식으로 네, 잘 내려놔야지 네, 그렇습니다 외관에선 특별히 볼게 없으니까 어, 일단 저는 그 유튜브 비디오도 여기서 편집을 할 거거든요 백업도 받아놓고 그래서 음, 맥이랑 윈도우즈 머신 둘다 한번 연결이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을 했고요 어, 제가 파워를 안 눌렀는데 USB를 꽂는 순간 바로 전원이 들어간 거 같네요 그래서 뭐 띡띡띡 소리가 나는데 공작하는 거겠죠? 예,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 뭐라고 떴고요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내게 타임머신이 지원이 된답니다 음 열어서 아 여기 떴네요 G 드라이브라고 바로 떴습니다 자 G 드라이브라고 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자, 이거 회사 컴퓨터여 가지고 좀 조심, 조심스럽게 찍고 있습니다 자 22테라 떴고요. 뭐다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파일 한번 옮겨볼까요? 음. 자, 여기서 제 비디오 파일 하나 옮겨볼게요. 어, 하나 클릭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 네. 어, 복사가 잘 됐습니다.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하드디스크 제거해야겠죠? 먼저 버튼 눌러서 그 이잭트 시켜보면은 네, 됐습니다. 제거가 제대로 됐고요그 다음에 얘도 빼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윈도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음. 자, 제 개인 윈도우 컴퓨터를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USB를 한번 설치를 USB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포맷 없이 되면 제일 좋긴 한데 아, 포맷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읽은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내컴퓨터열고요 뭐가 드르륵드르륵 돌아가긴 했는데 소음은 여전히 있네요 어쩔 수가 없네 소음 들리시나요? 드르륵드르륵 돌아가는 소리가? 네. 안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자 일단은 그럼 포맷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포맷을 해볼게요 제가 디스크 매니저 들어가 봐야겠죠? 스크 매니저. 자, 우선 포맷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맥 전용으로 된것 같아요, 포맷이. 네. 윈도우랑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타임머신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제 추측입니다. 어, 맥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포맷을 하게 되면, 뭐, EXFAT로 하게 되면, 둘다 호환이 되겠죠. 근데,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다른 기능이 지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EXN, EX, EXFAT가, 뭐, NTFS 방식인가, 윈도우에서 쓰는 방식보다는 좀덜 안전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끌 때는 반드시 장치 제거를 하고 꺼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저는 이두 윈도우랑 맥이랑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포맷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파일이 왔다 갔다 연결이 되는지 네. 어,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포맷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그냥 그 EXFAT 방식이 사실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동시에 그 윈도우랑 맥을 동시에 활용하면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포맷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지금 그 이 하드를 원래 제공된 그거대로 그냥 쓰기로 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의 엑스터널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거 8테라 짜리가 일단은 윈도우에 바인딩이 돼요 예. 근데 파일을 읽을 수는 있어 갖다 쓸순 없어도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음, 이게 지금 8테라 안에 들어있는 백업하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일로 집어넣어서 쓰면은 어, 문제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두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랑 그 맥이랑 동시에 어쨌든 파일을 트랜스퍼하고 중요한 건 백업 용도로쓸 거기 때문에 백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네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괜히 포맷하고 막 그런 거 보다도 일단은 이2 2테라짜리 하드는 백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바인딩 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어 백업하는 수준으로 쓸것 같고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그 m2 맥북 머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제 맥으로 다 갈아타려고 하고 있고, 그게 그 전까지만 윈도우를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로 쓰는 소프트웨어도좀 있죠. 제가 비디오를 만들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놨는데, 뭐 3ds max라든지 막 되게 윈도우에만 딱 돌아가는 것들. 사실 요즘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좀더 전성비가 좀더 좋은 그 맥으로 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되게 허접한 그 샌디스크 G 드라이브 2 2테라짜리 언박싱과 간단한 그 타일 카피 같은 것들을 어, 윈도우랑 그 맥에 대한 호환성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드디스크는 네 개는 바로 쓸수 있어요. 하지만 윈도우는 포맷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쓰기로 했고, 그 이유는 여기 엑스터널 하드리지가 있기 때문에 예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다 백업을 받아 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제공되는 그수순대로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제가 코딩 작업 열심히 하고, 유튜브 비디오도 열심히 찍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드가 또다시 날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디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 제가 한 보름 정도 활용을 한것 같은데요. 어첫 번째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처음 연결될 때 이제 소리가 소음이 좀 나긴 나는데 제가 이 하드를 사기 전에 그 웨스턴 디지털 18테라짜리를 제가 사서 테스트하다가 바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드르들드 나는 소리도 간헐적으로 나고, 소음 부분은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예, 제가 막 진짜 여러 가지 막 자잘한 그 스크립트 파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몇 기가가 되는 동영상 파, 파일들, 막 이런 것들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보면 제가 그 포맷을 안 하고 그냥 맥 전용 그 포맷을 쓴게 오히려 더 낫다, 났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FAT 방식보다는 좀더그 맥에서 다시 리디자인한 그 포맷이 좀더 대용량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던 파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거에 개발됐을 때 말고 요즘 뭐 대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파일들을 최적화시켜서 개발된 아무래도 포맷이기 때문에 그 포맷을 따라가는 게 사실 맞다고 더 이제 생각이 되고 포맷을 안한걸 잘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백업하드 같은 경우에 충격이 계속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컴퓨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몇 하나씩 그 용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작업을 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이걸 박스째 뜯어가지고 제가 이제 백업이 끝나면 다시 박스 에 집어넣거든요 고의보관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박스를 다시 뜯어서 다시 연결해서 좀 백업 받아놓고 요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번 제가 4테라가 6테라짜리 샌디스크 이동형 SSD 잊어버리고 이사하면서 하드디스크 한 3개 정도 어, 부서졌거든요 그 우편배달할 때 충격을 먹어서 안 돌더라고 하드가 드르드륵 소리만 나고 죽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아 그리고 또한번더 있었다. 2019년도 때 제가 미국 돌아와서 그때는 12테라짜리 하드를 샀는데 제가 책상 밑에다 놔뒀는데 그날 하던 모르겠어요. 책상에 뭐가 떨어졌는데 그 위에 땅 떨어진 거야. 죽어버렸어요. 그 하드도. 그래서 지금 그 전엔 더 많고 어쨌든 데이터 관리 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